지금 당장은 구름대 저항, 4시간 분 구름대 저항과 삼각수렴, 고 어, 그 상단부의 저항이 위치하는 부분이 6,600불이었어요. 그래서 6,600불 저항받고 캔들 모양만 봐도 딱 저항 나올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한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빠졌다가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 어, 이거 한번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6,400불 어, 빠져서 한 6,000불 정도까지는 다시 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금은 단기로는 단기로는 일단은 어, 단기로는 한번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떨어진다 어쨌든 6,000불을 다시 볼것 같다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어. 근데 6,000불 갔다가 어, 다시 올라와서 이거죠 네. 우리의 바램, 우리의 바램 저거죠 근데 일단은 뭐 6400불 지금 깰지 안 깰지가 확실하게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모양 자체가 그쵸 어, 수렴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봉이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뭐 6400불을 깰것 같지 않아 보여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수렴 채널 어 심플하게만 보면은 수렴 채널 상단 4시간 뭐 근로도 저항 받고 어 밑으로 다시 빠지는 움직임 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저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패턴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수렴채널 안으로 들어왔던 파동 들어와서 그렇죠 어, 들어와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어, 다섯번 그 들어오고 나서부터 파동을 다섯번 정도 만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파동 다섯번 6,000불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올라가는 움직임 어, 이게 조금 위력하다고 봅니다 그냥 주봉 캔들로만 보면은 꼬리가 그냥 길게 쭉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단기봉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막 혼잡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주봉 캔들 자체는 움직임 자체는 뭐 괜찮다. 어, 움직임 자체는 괜찮고 주봉 캔들에서 가장 큰 저항은 7 0 0 7,100, 7,100불, 7,150불 이 자리 주봉 기준선. 어, 그래서 지금은 극적으로 반등을 한 뒤에 7,150불, 어, 7,150불 이 자리에 그 강력한 저항을 어, 테스트하러 한번 가는 움직임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캔들이 매도 우세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주 캔들 자체는 상당히 좋네요 어제 흐름 자체가 어, 상당히 좀 극적으로 나왔어가지고 솔직히 모양만 보면은 주본 캔들 모양만 보면은 이런 음, 식으로 추세가 점점 꺾이고 그리고 꼬리가 매도가 점점 강하게 누르는 모습이었어가지고 이런 어, 식으로 나오는 게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쵸? 극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봉 캔들은 좋다. 어, 주봉 캔들 좋고 계속 걸리는 부분은 음. 자 여기 7,150불 어, 그리고 조금 더 밑에가 음, 6뭐6 0 0불이라고 보면 되겠네. 어, 6,600불 저. 여기는 후행 스팬과 구름대 저항이이 어, 자리죠. 저항. 음. 그래서, 어, 일단은 7,150불은 좀, 조금 더 위로 가야지, 600불이 더 올라야지, 한 700불이 더 올라야지 볼수 있는 자리고, 지금 당장은 6,600불의 저항.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어, 수렴 채널 상단 저항 받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주봉 차트에서 보이는 게, 어, 후행스 펜과 구름대 저항이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수치를 정해져 있습니다. 1, 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 어, 순,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절기. 뭐, 순, 어, 이 정도. 그래서, 뭐, 일본식 용어여서, 이런 식으로 좀 한자어가 돼요. 근데 그냥 무시하시고, 9, 17, 26으로 간다. 그리고, 26이 가장 중요한 숫자다. 어, 보시면은, 어, 자, 일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분이 만든 사람이 1945년도인가? 1940년도? 어, 그때 만든 건데, 7년 동안, 7년 동안, 어, 2000명이 넘는 동경대학생들을 알바로, 그래서 뭐 지구자전주기, 공전주기, 뭐 다다미에 쓰인 지프레이꼬임의수 모든 어. 그러니까 인간, 자연, 우주, 천체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가장 많이 그 인간사회와 인간 그 생태와 많이 영향을 주고 받는 숫자가 뭐냐 따져봤더니 9, 7 26이더라. 그래서 이 9, 7 26을 어. 26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26을 계속 지지고 볶고 막 꼬아서 어. 곱하고 제곱수하고 막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파생 숫자입니다. 어, 52, 뭐 76, 226, 105,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97, 26, 요것만 알면 된다. 뭐그 이후에는 뭐 33, 42, 52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어, 나중에 뭐 여기에다가 9씩만 더하면 되는 숫자라서 어, 크게 필요 없고. 네, 그래서 97, 17 변곡이 딱 변곡이 나왔던 거고 30 변곡은 26 변곡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4월 8일이에요. 4월 8일.